Ooh, self cam, do a little VIP tour of the day. Show you the behind the scenes stuff. q i n t e quinte. Oh, wow, oh. wow. Oh. big money, big money, big money. It's raining outside. What's going on with that? It can't rain on the All Star Game. Come on, weather. Self fan cam. Better get a lift in before all the festivities start. So I'll get back on when I, I get done later. Is this overcord? e i g o d h i n g I'm g o n to to t a e e t one. o i n g h e y e t one. i o i n g to go to h e s e x t o e I'm o i n g to h e n e e I'm g o i to g h e next one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oing to go to h e n e y t one. I'm going to go to h e n e y t one. I'm going to y o to h e next e I'm going to go to h e e e going to go h e e e I'm going to go h e e e I'm n o t h e e e going to go h e e e I'm going to go h e e e I'm going to go h e e e I'm going to go t h e e t e h e n e e I'm going to go h e 인사해줘요이어 <웃음> 어디? 너한해 어? 가고 인사해요 빨리 해줘요너왜온 거야? 넌왜온거 아니잖아요 형왜 왔어요 형이 약간 놀러왔어 인사해줘요 팬 분들께 인사 이런 거 진짜 하 진짜 진짜 이런 거못해 진짜 형 진짜 형 잘하면서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해 운동실 가져가줘 근데 아, 아, 유리, 유리. 카메라 왜 이렇게 엔 카메라 아 카메라 지게 사다 아, 아요 이런 아게형형아 아. 아, 아, <웃음> 엄마 아니 아말 들어갔다 아 이거 어떻게 들어아 들고 안했아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야니표정이다 네 진짜야 어, 어떻게 찍어야 돼요? 어, 이런거도 형준이 잘는데 아, <웃음> 찍고 아, 있는데? <있네>? 5시 아, <웃음> 나와? 지금? 아니 시 나오자고 죄송합니다. 우리 수원에서 어떻게 야구했어? 우리 수원에서 어떻게 야구했냐고 이마 정신차려 이마 이승현 이마네 어렵다 <웃음> 어, 너무 근접 촬영 아니에오 기다리세요. 안녕하세요 네. 네. 지훈이 형거는 직원분이 오셨잖아 어? <웃음> 마스코트가 왔잖아 와이오 안녕 라이저TV? <웃음> 주명 님 담담해 주시죠. 그러면 신갈 어때요? 선성 선성 들어왔어요. 제대로 선수 뭐 삼성 팬들 아. <웃음> <삼성 밴드> 구독자위지비로비로나더티비 <웃음> <웃음> <응교육. 웃음> 구독 구독 좋아요 <웃음> <웃음> 위무티비로나지비 위주, 구독 좋아요 <웃음> 부탁드려요. <웃음> 아상부 상조해야죠. 상상조. 40만이요? 40만이라고요? 저희 6만인데 좀 도와줘요, 그러면. 롯데 유튜브? 인사해주세요자연 t v 구독자몇 명이야? 10만 명? 10만 명. 4 0만명이요0만 명. 아, 야1 2만 아, 1 2만 명. 10만 명. 10만 명. 0만 명. 10만 명. 1이만 명. 1 0 1만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장 <웃음> 아이. 아이수. 4가... Yeah, 진짜 많 아, <웃음> 야. 아분도 들어가시 싸인. 템블링 하나씩 드리라고 20이요? <웃음> <웃음> 목표가 크, 크네. 역시 목표는 크게 잡아야죠. 그냥. 두 잡아야죠 저도 뭐 12상 12상이야. 12상 다 했어? 네다 했습니다 많이 했어? 아니 어? 두 번째네 벌써? 네. 작년에 하고 그래요 어? 더욱 더 많이 와주셔서 우리 선수도 힘들 수 있게 많은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라인즈 화이팅! 화이팅 해야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너 이제 큰 났다 <웃음> 그냥 그냥 거야. 이지아 LG가 부전승. 아, 달라가. 진짜. 마이 쇼, 마이 쇼. <웃음> 인사해주세요 아 너가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김지천입니다 위즈TV 구독자1 0만 넘으러 거든요 위즈TV 위지, 구독 많이 해주세요 황성구요 열정이 없다너으면 여기 한 때가 열정이 있고 <웃음> 야 성화님 성화봐라화님봐이 <웃음> 나이도 3월 3월 7일이다 이거 구회장님이뭐 준다고 그랬어 <웃음> 내가 볼 때가 뭐 있었어 죄송하면은 <웃음> 이렇 열심히 할 수가 없어 <웃음> 아, <웃음> 진혜민 날씨 왜 이래? 비와? 계서 들고 다니래? 저 이거 알바비 주세요 <웃음> 어, 아 비오면 네, 아 네, 이게 들고다와 되는 거야? 그러니까 <웃음> 저집이시니다아 <웃음> <웃음> 그러 그리고 이제 아 진짜 아이 자, 양 팀의 관중 들도 같이 자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 어, <웃음> 어, 뭐 아, 그거 하니까 <웃음>